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재회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요 어떻게 하면 재회 의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실 거예요 진짜로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도 그 확률이라도 조금이라도 높게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회를 위해서요 어떤 이야기로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해야 할지 또 언제, 어떻게,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는 게 좋을지 그 사람이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지 내가 이렇게 다가서는 게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건또 아닐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든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 끝에 뭔가를 시도해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요 이렇게 시도해서 잘될수 있을지를 또 고민하거든요 간절하니까 당연히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고요 또그 간절함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겠죠 불안하지 않다면요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 마음만 좀 다스릴 수 있다면 나도 어쩌면 이 재회 의 확률을 조금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조금 더 노력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해요 신경을 안 쓰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해보고요 그럼에도 계속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불안해요 재회를 시도하기 전에는 요 차라리 고민이 덜 됐어요 왜냐면 그때는 요 해볼 수 있는 거 해보고 안 되면 그만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나도 차라리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다는 라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재회의 시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요 막상 상대에게 내 의사를 전달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그 사람의 반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려놓고 생각하려고 했던 것들이 잘안 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전했는데 상대로부터 부정적인 답이 올때 절망적일 거고요 아무런 답이 없을 땐 초조해지기도 해요 그때 분명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이걸 잘 견뎌내야 확률이 높아지는 걸 알고 있음에도요 그게 잘안 된다고요 어쩌면 막연하게 그냥 그래야만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더잘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? 내가 재회를 원해서 상대에게 내가 먼저 설명하고 내 마음을 전했다면요 적어도 그 순간에 내 상대방은요 나에게 먼저 제안을 해오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대방의 마음은요 그때까지는 나하고 가볼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게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든 아직은 그 응어리가 다 풀어지지 않아서든 그냥 그 사람의 성향 때문이든 어찌 됐든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으니까 나는 지금 그걸 내가 돌이켜서 바꾸어 보려고요. 그래서 재회를 시도하는 거잖아요.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거잖아요.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 생각하는 시간을 오래 갖기도 했었어요. 그리고 지금은요. 그렇게 하면 될것 같다는 라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 보겠다고 시도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내 상대방은요 내가 그동안 생각해 오거나 고민했던 과정이나 시간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요 이 재회가 될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는 상태라면요 내 상대방인 그 사람은요 아무 생각이 없었거나 혹은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쓰고 있었거나 또는 안 하는 게 맞겠다는 라 결론이 내려져서 그쪽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먼저 제외하자고 말해오지 않았던 거니까요 이런 상황인데요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보고 싶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지금 원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나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하는 건내 바램이고요 그런 마음은 아닐 수도 있지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게내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? 내 마음을 상대에게 전했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결정을 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요 내가 내 마음을 전했을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내가 했던 수많은 시간과 고민들을 생각해보기 시작하고 있을 수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요그 사람과 잘 해보고 싶다는 조급함이 지금 들어있는 상태고요 그 사람은 요 이제부터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한번 생각을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재회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 본 결론의 끝에 상대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때가 재회의 결판이 나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? 그때는 재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긴 레이스의 시작에 불과한 게 맞겠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받고 싶은 건데요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확인에 답을 줄 시기는 아직 안 됐다고요 근데 나는요 그확인의 답이 없다면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또 체념을 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은요 그때 내 체념을 보고요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큰 의미 없이 각오 없이 자기에게 다가온 거라고 오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재회 의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시작한 그 순간이요. 단지 시작점에 불과한 거라고. 그 시작과 함께 길게 과정들이 유지될 때내 상대방은요. 그 시작점으로부터 나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천천히 고민해보기 시작했다고요. 그긴 과정들 속에 한결같은 태도를 보여오는 나를 보면서 분명히 더 많은 흔들림을 갖게 되기는 할 거라는 거. 그리고 어쩌면 내가 지쳐갈 때쯤 또는 내가 크게 기대하지 않게 될 때쯤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때서야 내 상대방도 요내 마음의 진정성을 느끼고 이제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? 뜨겁게 그 사람을 잡아보겠다는 열정은 좋은 거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그때가 내 상대방에게도 고민이 될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있어요 나도 내 상대방을 잡기 위해서 긴 레이스를 펼치는 동안에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마음을 처음부터 갖지 않고 갈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내 마음이 덜 초조하고 불안해야 그긴 레이스를 성공적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고요 그런데 우리는 요 상대방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고 고민해보게 만드는 말을 던져 놓자마자 바로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때 그때 또 내가 아파지니까 그 감정을 또 바로 정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나는 요 내가 상대방에게 해볼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봤다라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쉽게 하죠 그래서 또 나는 다시 아파지고 괴로워져요 그리고 또 어쩌면 이제 내 스스로가 다시는 그 사람에게 뭔가를 시도할 수 없는 상태로 내 위치를 정해버려요 어떻게 하면 제외가 되고 안 되고를 규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확률은 늘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확률은요 시작할 때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시작한 이후부터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나도 지금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던 그 처음 마음이요 이제는 그만하는 게 맞겠다는 라 생각으로 변해왔잖아요 내 상대방도 요 나와의 관계에서 안 해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. 내가 전달한 말 때문에 내가 보여준 모습 때문에 한 번쯤은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로 흘러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런데 내 상대방이 다시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흘러가고 있다가 한번 해보자 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직전에 혹은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내가 먼저 급하게 또그 마음을 포기해버려서 제외 확률이 낮아지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. 긴 시간 안에 일어날 확률들은요,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확률보다 분명히 높을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마음 먹고 가면 분명히 재회 확률은 높아지는 거겠죠. 물론 그렇다고 해도 재회가 된다 안 된다는 결정적인 건 아니겠지만요. 이렇게까지 해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을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잖아요.라고 생각이 되신다면. 분명 그 생각도 틀린 건 아닐 거예요. 하지만 분명한 건 재회의 확률은 낮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걸 거고요.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길은요. 나도 내 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재회의 확률을 더 낮추게 되겠죠. 그래서 결국에 실패한 재회를 처음부터 가능성 없었던 건데 괜한 짓 했다라고. 또내 스스로를 한탄하고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해지진 않았지만 너무 소중해서 간절해서 그걸 꼭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라면요 그래서 그 확률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싶은 거라면요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혹은 왜 그렇게 하는 게 제외 확률이 높아지는지 알고 가신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죠 내가 그 사람을 잡았을 땐그 사람이 날 밀어내고요 내 마음이 이제 지치고 멀어졌을 때그 사람이 날 찾고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타이밍이 엇갈렸다고 하죠 그런데 그 타이밍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만들어 갈수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